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주애라는 범죄자들에게 더러운 일을 맡기고 심부름센터 사람들도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구치소장도 돈으로 막풀려먹고 의사까지 매수하려고 했었죠. 이 작품에서 주애라는 만능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애라가 아무리 재벌그룹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저렇게 인맥과 돈이 많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가짜 목격자에게 10억도 제공했죠. 물론 남유진이 도움을 준 것도 있겠지만 남유진도 현재는 본부장의 위치라서 회사 현금을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면 주애라는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술집에서 일하며 현금을 많이 모아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모든 재산을 털어먹고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주에라의 모습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쓰레기 악당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주에라는 지금도 몰래 몰래 잠깐씩 술집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는데 회사 월급쟁이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주에라는 이미 과거에 현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현재의 그룹 비서실장은 본인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허상의 가면일 뿐인 것이죠. 주에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보이고 싶었고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던 건 남들 모르게 시간 날 때마다 술집에서 일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자금을 확보해놨을 수 있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작품에서 정겨울과 오세린이 완벽하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주에라와 남유진의 사이를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생충 같은 남유진이 주에라에게서 떨어질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 남유진이 주에라의 술집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남유진은 바로 주에라를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주에라가 예쁘고 능력있는 멋진 여자로 보이기 때문에 남유진도 매일같이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주에라의 과거 사실이 드러나면 쓰레기 남유진은 바로 뒤를 돌아서 겠죠. 주에라의 과거가 들통나는 건몇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오세린이 서태양의 사진 속에서 주에라를 발견한 후 분노와 질투심으로 그녀를 뒤쫓는 것입니다. 이건 언니 오세연이 열심히 추적해왔기에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정겨울이 주에라를 파헤치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피해자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이루어내는 성과일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에라가 과거가 들통나는 마지막 스토리 전개를 말씀드립니다. 주에라는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 갑자기 큰 돈이 급했고 돈을 벌러 술집에 나갑니다. 이때 남유진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남유진은 주에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혐오에 빠져서 그녀를 버립니다. 주에라는 그런 남유진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남유진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고 적으로 전쟁을 펼칩니다. 이렇게 가는 스토리인데요. 앞에 오세린과 정겨울이 발견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적지만 주애라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그녀의 애인 남유진이 직접 주애라의 실체를 목격하는 것이 주애라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애라는 자신이 버렸던 더럽고 잔인한 악행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와 남유진이 서로 어떻게 싸우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세린과 정겨울이 무사히 완벽하게 복수하고 남유진이 주에라의 실체를 보고 둘이 싸우다 감옥에 가는 모습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